지금. <웃음> 야, 자, 마지막 5만 멘토서바이벌 1위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 팽팽하네요, 이승도 이우경 참가자 벌 v 수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팽팽부터 음. 출발합니다 자, 200만 원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제 3라운드 두 번째 경기, 강동국 멘토팀 대조재우 멘토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어, 집에 가는 겁니까? 그렇죠. 맞아요. <웃음> 언니 마음대로 해. 여기 <웃음> 둘이 시작. 뱅킹부터 출발합니다. 흰 공이 이유경 참가자, 노란 공이 김다혜 참가자. 네. 오, 흰공 쿠션에 거의 붙었어요. 오, 붙었어요. 오. 네. 이우경 참가자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대회는 실제 PBA 룰과 마찬가지로 초구 배치도 카드 추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이유경 참가자 그리고 김다혜 참가자의 첫 번째 세트 출발하겠습니다. 자, 좋은데요. 빨고 네, 쿠션, 뭐요? 들어가다 아, 초구 성공했어요. 어, 일단 기선제압에 성공하고 있는 이유경 참가자입니다. 시리 쿠션에 또 그런 또 대이변이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잠시 드는데, 자, 맞았고요. 어! 큰다니까요. 들어옵니다. 아, 요즘 내가 뭔 말하면 다 맞아가요. <웃음> 걸어서 보냈는데. 자, 자 이어서 김대희 참가자입니다. 키스가 권깐인데 네. 정확하네요 오. 얇은 두께 사용했습니다 아. 아, 리버스로 올라오면서 빠지고 맙니다 자 200만 원 가져가야 됩니다 자, 내려오나요? 됐어요? 네와득점화성공입니다횡단 성공, 성공 팔 길이가 웬만한 남자 팔 길이보다 어. 더어쨌거나 기... 재지 말고요 저는 <웃음> 좀 짧으니까 그만큼 팔로우가 크게 나가기 때문에 내 공의 속도가 엄청난 겁니다 키스 피하면서 들어왔어요! 역전 성공합니다 이혼 속도 좀자 더블 푸시 한번 가나요? 자, 자. 아아 키스를 빼지 못했습니다 키스가... 이어서 세 번째 이닝 이유경 참가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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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3시간 20분 중계한 적 있어요. 뱅크샷. 자, 쫙. 쫙. 우와! 야. 들어갑니다. 5대2 석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다희 참가자가 멘탈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타고 내려옵니다. 회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들어옵니다. 강하게 끌어줘서 자, 너무 세었어요. 아, 아, 의욕이. 아, 의욕이 아, 넘쳤습니다. 기간힘이 세면서 아. 자, 이제는 한연속 득점에 그쳤어요. 이유경 참가자가 이 흐름을 끊어줘야 되는 이닝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따라가야 돼요. 자, 눈빛을 보니까 조금 짜증났어요, 이게. 자, 일단 좋아요. 어려운 자세였는데. 자, 회전 저, 아. 아! 간절함이 있어요. 얇은 두께에서 장축에서 올라옵니다 아시도둑재. 상대팀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점수가 왔습니다 어군요 도달할 점수까지 4점 남았어요 벤치 타임아웃 한번 쓰겠습니다 어, 벤치, 어, 타임아웃. 벤치 타임아웃 아,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응. 네 1세트와 3세트에서는 벤치 타임아웃이 가능합니다 있을 건다 있네 <웃음> <웃음> 어차피 옆 돌리기가 끌어치기가 쉽지가 않잖아 응. 원뱅크로쳐 그냥 그렇지 어, 저 사이로 빠지는 건 운에 맡겨 알겠습니다. 응. 제한대로 원메이크 걸어칩니다 자, 이제는 음... 운이에요 이제는 운인데 볼까요? 운이! 아아 사이로 빠지고 마네요 자... 야, 그래도 시도는 좋았습니다 네. 자, 기회가 왔습니다 네! 벤치 타임 아웃 이게 바로... 코너 깊이 들어가는 것만 조심하고 좀... 서혜미 멘토의 초이스는 피겨치기를 선택했네요 또 빠졌어 자... 회전? 우와, 자... 사이로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간이 있었군요. 그렇죠. 자, 섬세함으로 갔는데. 파이팅! 파이팅, 유경! 끌어당겼습니다, 회전. 자, 오우. 오, 이번에도 벌어졌어요. 아 자, 일단 좋아요. 네. 대회전 올라오고 있습니다. 들어 들어갔네요 자, 드디어 7점에서 8점으로 올라섭니다. 아, 사미 님 공타 끝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회전력이 조금 많이 전달되면서 짧게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득점을 만들고 나서 뭔가 멘탈적인 부분을 풀어 줘야 돼요. 자, 키스가 어떠한 또 작용이 될지 괜찮아요. 10분 네. 뒤로 자, 쭉 아, 아 막히네요. 되돌아오기. 자, 아, 아 반대쪽으로 빠져. 유지 화이팅! 화이팅! 아, 서현민 멘토. 아 자, 엄청난 걸 해낸 거예요, 지금. 키스 빼면서 내려옵니다. 화연! 자, 아 이번에도 아안 들어갔어요. 아유 어쩔 수 없어요. 경기 안 풀릴 때는. 자 뭐? 아, 들어갔어요. 자, 일단은 길어요. 어. 아. 유경 참가자 바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우경 참가자입니다. 네. 자, 자. 이경 참가자 드디 풀어나네요. 수비가 돼서 지금까지 못 쳤던 거지? 노란공 왼쪽으로 옆돌리기 계속 아 좋아요 이연속 득점 자1 2닝 동안 풀리지 않았던 막힌 혈이 이제서야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득점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이유경 참가자입니다 횡단 자 밀려요 밀려야 돼요 밀려야 돼요 아, 들어오지 않나요 10대 4에서 멈춰 섰습니다 김다희 참가자 나오는데 응. 조근이 멘토가 이렇게 딱 있더니 바깥 돌리기, 바깥 돌리기 <웃음> 이게 방목입니까 얘기 안 했어 이게 뭡니까? 자, 바깥 돌리기 나왔어요 에이, 바깥 어떡하다. 돌리기 들어가요 <웃음> 짧아요, 바깥 오, 짧아요, 짧아요 오 <웃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자, 괜찮아요 좋아 드어카입니다야 지금 두 점을 한꺼번에, 어, 한꺼번에 올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웃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인상을 많이 썼어요. 이국이 아. 참가자가 너무 심각했어요. 음. 그러면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제 진짜 확실히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음의 평온함을 이제 찾아온 거예요. 어. 계속 가요. 뱅크시 샷으로 자, 오. 빠졌 몰라요? 빠졌으면? 됐어요 몰라요. 됐어요. 들어카입니다. 이제 두 점차까지 시격합니다. 두 점. 10대8 2점 차. 웃어야 돼요. <웃음> 웃으면 보기 와요. 신나게 쳐요. 자, 너무 그래. 어우. 아유. 아, 션 자. 자. 십10대8 아, 이제 2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파이팅. 조혜은 참가자도 미급을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자, 조금은+ 조금은+ 조금은 애매해요 조금 애매+ 오, 애매 이게... 와어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 <웃음> 아, <화이팅. 웃음> 경기 가자 경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됐어요 됐어요 아, 네, 됐어요어 잘했어, 됐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장충에서 들어요 아, 아, 됐다면서 어어 이제는 끝내야죠, 아됩니다사 이닝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짧게인데 키스가 있어요. 키스가 있어요. 빨간 공 키스가 빠져요, 키스, 빠져요. 키스 어, 키스 빠졌어요. 공도 빠졌어. 안, 안 들어갑니다. 이적구도 <웃음> 빠집니다. 아. 아. 지금 무득점에 늪에서 이우경 선수가 빠져나왔더니 이제 다시 김다희 참가자가 무득점의 늪에 지금 빠져 요그어요 그렇죠. 자, 작게인요 오, 좋아요 쎄야 돼요 리버스 봐요. 핸드 오, 예! 들어갔습니다! 득점 아, 성공! 10 대구 한점차단한점 차로 추격합니다 본인 스스로 해내겠다는 뜻이죠 자, 자 괜찮아요 자, 다일어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10대10점까지 10 따라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고 싶네 어 제가 너무 떨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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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한 가운데로 아 아, 아, 잘못 걸렸네요. 화이팅, 화이팅. 잘못 걸렸어요. 아 추격해온 쪽보다 당하고 있는 쪽이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크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 부담감 이겨내야 되는 김다혜 참가자인데. 자, 이제 똑같아 졌습니다. 마지막이죠. 완벽한 자세가 들어갔어요. 자, 완벽했어요. 볼까요? 자, 빠져, 빠져. 오. 와, 니다 아, 이렇게 1 세트. 김다혜 참가자 가져합니다 저희 가서 인사하고 와. 음. 응. 와 인사하고 와 인사하고 일단 정말 새로운 느낌의 방송을 해본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근데 원래 이제 동호인 때부터 몇번 봤었거든요 근데 워낙 씩씩하게 공을 치는 친구여가지고 뭐. 어, 씩씩하게 치겠거이 했는데 이제 저한테 너무 제가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지지 않았나? 마지막 공을 놓친 것도 제가 쳐야 하는 공이지만 빠뜨렸으니 가서 1번 연습해야죠 그냥 아 예상했던 대로 이우경 선수가 나오는구나 너무 긴장돼서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원래 긴장을 잘 하는 편이 아닌데 가장 붙고 싶었던 상대이자 가장 붙기 싫었던 사람이 이우경 선수였어요 뭔가 비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냥 제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것같아서아 너무 잘 치는 선수니까 너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건 맞아. 너가 이기기 힘들 수 있어. 편안하게 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어예 알겠습니다. 이제 혼합복식 시작됩니다. 조은이 멘토와 조은 참가자 가자 초구 자 오. 키스가 났어요. 천미 화이팅! 만약에 서현민 멘토팀이 혼합폭식까지 내준다 그대로 끝납니다 경기는 그럼 집에 가는 그렇죠. 겁니까? 맞아요 자.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아, 바깥 돌리기로 너무 길어요 불러나오네요두 아, 아, 멘토 모두 1위닝은 무득점으로 끝이 났어요 조현연 참가자 조현연 참가자 자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우 잘 부탁해 역시 어제 일산 모처에서 김현석 해설위원을 이긴 실력이 초딩임부터 나오네요 <웃음> 조건이 멘토 초급 모처인데 조혜연 참가자 쳤어요 <웃음> 조건이 멘토의 샷자 바깥돌리기인데 좋습니다 네, 나오면서 네. 들어갑니다 이 연속 득점, 득점. 어, 조혜연 참가자도 워낙 스트로크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내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아, 좀 어렵네요. 잘하어요빨리 길이 아, 쳐도 아, 되고 응. 있단, 아, 따브를 쳐도 되고 맞은데요. 자신 있는 걸로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길게 가죠. 아 빠지는데요? 네. 네. 어렵습니다. 네. 아, 빠지는데요? 아, 공이 어렵다, 나는. 안 어려워요. 어? 할수 있어요. 어려워. 네 <웃음> 상가자가 멘토가 어렵다고 하고 참가자가 상가... 할수 있다고 요 멘토에게 가르치고 할수 있어 지금 멘토랑 참가자 멘 바뀐 멘토는 거 아니죠? 저희는 바뀌었습니다 저희 바뀐 거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이 경기 전에 그 조건희 멘토가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저희는 멘토와 멘티가 아니라 동료라고 했어요 동료, 동료. 아 <웃음> 좋은 <웃음> 이야기예요 상당히 <웃음> 키스에 어려움 있는 배치입니다 들어옵니다 3점제를 따내고 있는 조건희 멘토팀 야, 좋습니다. 얇은 두께를 활용했고요. 회전 올라왔습니다. 연속 득점. 조건이 멘토팀은 지금 2이닝, 3이닝 연속 득점이에요. 4대0. 코너 쪽에 깊숙이 집어넣었고요. 들어왔습니다. 아까 어, 치고 싶은 거 쳐요. 조건이 어. 조예은, 성도 조시고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정말 남매 같은 케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심히 자리로 착석합니다 <웃음> 자 들렸어요. 살짝 접전인데 길어져라 길어져라 자, 돌아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드디어 첫득점프로는 섬유의 네. 멘토? 어, 지금 서유 멘토팀 모두 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자, 끌림 부족이에요 아... 아 자, 그렇다니까요. 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 좀 어려웠어. 가르쳐 아, 줘놓고 아, 왜권인는못 치고 있느냐. 아, 어제 가르쳐 주신 공인데 그렇죠. 못 치고 돌아가셨군요. 안으로 짧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게 아, 네. 네. 네. 오, 좋아. 자지원들의 네, 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 자 이렇게 되면 5대3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이 정말 대단한 게 네. 득점을 위한 이 공격이 아닌 포지션에 딱 적합한 힘 배합을 아, 사용을 했어요 포지션 플레이까지 네. 포지션을 만들어놨고 자 오, 오, 초크를 아 집었고 아이 공은 아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바깥 돌리기로 가지않고 되돌리기로 갔거든요 어, 결과에이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조금 더이급 그 패턴이었거든요 급그 패턴이었거든요 뱅크샷 자, 일단 멀리 원쿱샷은 설정했지만 은 엄브라 화이팅! 화이팅! 오, 뱅크샷은 실패로 끝나면서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서혜 멘토팀 추격 가시권 들어왔고요 여러분들께 태웠어요 자 봐봐요 힘 조절이 오, 오, 정확합니다 섬세하게 들어갔어요. 자이렇게 되면 점점 차요. 자 두꺼워요. 지금 이 팀은 조금 있으면 조현창 가자고 어떻게 치라고 알려줄지 안될 부자라고 있어요 지금. <웃음> 옆돌리 길게 봤고요 좋습니다. 네 들어옵니다. 아 조현창 가자 어? 하고 약간 불안해했거든요. <웃음> 제가 바로 본줄 알았어요. <웃음> 아 공이 거의 직선처럼 보이는 배율인데 끈끈해지잖아요 끈끈해지잖아요 쳤어요? 파이팅! 하지만 어려웠던 배치였어요 서혜민 멘토팀 다시 또 김보라 참가자부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전히 6대 4 2점 차 자, 아, 길게 세웠는데 아하. 조금의 여개전을 사용한 그 효과를 보려고 했지만 조금은 밀접구가 얇게 진행됐습니다 설미 화이팅! 야 어, 화이팅이, 화이팅이 터지고, 터지고 있습니다 화이팅이 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위기는 벤치에서 사실 바꿔줘야 될것 아, 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스리맨크. 않은 네요 그아 동점 만드는 설미 점 만들었어요, 벤크샷 오, 이렇게 되면 이제 역전 가능한 포인트예요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신가요? 경기가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웃음> 저도 모르게 이 경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오른쪽 공간에서 역돌리기인데 역돌리기 자, 얇아요 아, 아, 이게 작게 떨어지면서 결국 동점에서 물러나네요 상당히 예민하게 들어가야 되는 두께 설정 잘해야 됩니다 자, 두꺼워요 자 더블 쿠션 들어옵니다 역전 성공 서민 아, 멘토 서민 멘토가 정말 김벌어이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웃음> 그렇죠 이 세트 처음으로 지금 8 이닝에 역전 성공합니다 아우 여기서 미스 큐가 나오 여기서 큐 미스가 나오면서 괜찮아 괜찮아 어또 팀스 말씀드렸죠요 여기 약간 가족 당구 좋아하는 가족 느낌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쪽은 당구를 좋아해서 만든 동아리 여기는 큐미스 됐으면 아마 약간 <웃음> 그 꽈모임 어, 그 어. 요런 느낌 있어요 빠소모임 이거 나왔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들어가죠 여우, 들어가요 아, 팽팽한데요 이 승부 계산을 마친 조연은 참가자 자 마지막에 회전력이 극대화돼야 돼요 마지막에! 타고 내려! 아 득점합니다 연속 득점! 아 이러면 다시 8대 7이죠? 역전의 재역전! 자 여기서 연속 득점 해줘야 돼요 그렇죠, 멘토의 역할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득점! 연속 득점! 9대 7까지 자 바깥돌리기인데 와 아, 살짝 빠졌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칠수 있었던 공인데 자꾸 이제 팔에 힘이 들어가서 놓친 게 많이 아쉽고 앞서 이우경 참가자도 정말 막판 뒷심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자 원뱅크 걸었지만 조금 얇아요 아 들었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네. 무득점으로 마무리 아 뭔가 멘토들 나와서 이렇게 혼합폭식하는데 긴장감이 좀 강하긴 강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특히 서영이 멘토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지면 정말 집에 가기 때문에 책임감이 아마 막중할 겁니다.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충분히 가능한 바깥 돌리기예요. 자 하얀 공과의 속도가 중요한데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자 일단 키스나요? 안돼 안돼 안돼. 자.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웃음> 아 감사합니다. 회원의득점 <웃음> 와! 야, 이렇게 되면 10대 7 먼저 10점 고지에 오르는 조건이 멘토입니다. 아, 이런 회원의득점 나오면 진짜 이게 바로 스리쿠션의 묘미거든요. 아, 조건이 멘토가 키스로 하나 딱 득점이 된게 있었어요. 그때 영 아찔했습니다. <웃음> 네. 이제 조연 참가자 10대 7에서 자, 회전을 뺐어요. 벌어지죠. 10대 7. 여전히 석점차 유지합니다. 네. 옆돌 이 쳐도 돼. 평범한 옆돌리기가 아닌 조금은 내 공의 보정이 필요한 옆돌리기입니다. 옆돌리기. 자 마지막. 장축 타고. 마지막. 아아아 빨리 있고 다시 다른 공들 잘 쳐내자고 라 생각했죠. 아 너무 아, 강해요 내려오질 않아요 아 네, 파이팅! 파이팅! 아 유경 선수가 계속 매 이닝마다 동료 선수들 출전할 때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거 네. 정말 중요합니다 게임을 잘해야죠 박수만 잘 쳐서는 안 돼요 <웃음> 아니 언제는 저희 중계할 때 저런 거 중요하다면서요 유 중요하죠 유경 선수는 그러나 더, 더 중요하다는 거는... 좀 보세요, 네, 보세요. 저는 지금 못 <웃음> 봐요 표정 좀 보세요 일단은 세트를 이기고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찍혀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면 죠 그렇죠? 아, 쿠샷. 응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 참가자. 뭐라도해야죠 접순이 뭐라도 해야죠. 당연합니다. 네, 좋은 모습이에요. 접순이 뭐라도 해야죠. 잘친 듯. 살짝. 오, 경참가잘춘 듯이라고 했는데 맞았어요. 정말 간발의 차였어요. 어? 네. 자세가 득점이 될것 같은 자세예요. 자, 네, 선미 화이팅! 화이팅! 자, 지금 조건이 멘토 팀이 이닝 연속 무득점이기 때문에 다시 또 기회가 왔어요. 자, 되돌리기. 이것 또한 행운이에요. 와와제 정면이었잖아요. 진짜 손톱 그 두께 정도만큼 <웃음> 양파 껍질? 아, 그 정도 차이였어요, 진짜. 자, 모든 배치가 지금 어려워요. 자, 어려워요. 음... 자, 습쓸하게 일단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도망을 못 갔어요. 안으로 갈것 같아요. 저 걸리나요? 저, 걸릴 뻔했어요. 아 제쪽 컨디션이 안 좋아서. <웃음> 자, 제 니어 득점합니다. 자, 세게 오 방향이 제제 쪽인데. <웃음>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튀어 <웃음> 나갈 수도.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자, 횡 단. 자, 오! 아, 아. 자, 이제. 자, 오, 괜찮아요. 단데요. 우와! 우와! 자 이렇게 되면 두 점이 올라가면서 11대 10까지 다시 또한점 차. 아직 한점 앞서 있는 조건이 멘토팀. 길게 비켜치기와 길게 세워치기 둘 중에 하나인데. 자, 비켜쳤어요. 회전. 좋아요. 오, 갑니다. 좋아요. 득점 네? 아 성공. 아 12대10 다시 또 격차 두점 차로 만들어 놓습니다. 저! 와! 연속 득점! 어 환하게 웃어보이는 조건이 멘토입니다 자! 야 알켜주면 안 되겠어요, 알켜주니까 안 치고 <웃음> 그냥 싸운 거잖아,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잠시 두 분이 침묵했는데 그러고 나서 연속 득점 나왔어요 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상의가 아니고 싸웠어요 가르쳐주지 마라, <웃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호 맞췄을 때는 공이 자꾸 미스가 나고 괜히 마음이 편해지니까 미스가 나고 제가 의도한 것대로 쳤을 때는 다 득점이 되더라고요 자 좋아요 오, 빠졌어요 오, 좋은데 들어갔습니다 3연서 득점 자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기게 된다면 서연 멘토 팀은 집에 가야 돼요 그럼요 마지막 한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연 아, 참가자 이대로 경기가 끝날지 자 옆돌리기 2 0 0만 원짜리에요 2 0 0만원 매너 지키나요 매너+ 매너+ 지켜요 매너+ 매너+ 매너+ 남겨둡니다. 자 매너+ 자. 끝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번너스너 매너+ 매너+ 매너+ 매너+ 매될거같 매너+ 매너+ 매너+ 매뻔했너요 뻔했어요. 너 매너+ 매너+ 매너+ 매너+ 매너+ 매너+ 매너+ 매너+ 매너+ 매너+ 매너+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가는데요. 네. 갑니다. 이렇게 경기를 yeah! 끝냅니다. 조건이멘토 yeah! 팀이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합니다. <목소리> 이제 아쉽게 자, 미스리 쿠션을 떠나게 된서혜민멘토이유경 참가자 김보라 참가자 서혜민멘토 정도 많이 드셨을 텐데, 네, 어. 아쉽게 이번 라운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저희는 2대0으로 저희가 이길 거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 2대0으로 졌네요. 충분히 아. 그럴 수 있는 팀이에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멘토님도 집에 가셔야 돼요. 아, 저도 같이 가면 되나요? <웃음> 네, 멘토님도 아. 가셔야 되는 거라서. 그럼 이어서 이유경 참가자한테 여쭤볼게요. 와 10대10까지 만들었을 때 정말 대단한 추격적인 이었거든요 되돌이켜 생각해본다면 어떠신가요? 어떤 경기로 이렇게 나아있을것 같은가요? 어, 되게 아쉽고요. 비껴치기 마지막에 놓친 공 집에 가서 100번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아 이번 첫 번째 게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설현미 멘토와 조건이 멘토팀 두 팀의 대결에서는 조건이 멘토팀이 올라가게 됐고요. 다음 경기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강동국 멘토팀 대 조조 멘토팀의 경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음. 자 이제 3라운드 두 번째 경기, 강동국 멘토팀 대조재오 멘토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강동국 멘토가 멘토 서바에서 1위를 하셨고 조재오 멘토팀을 선택하셨습니다. 을조재오 멘토팀 그 참가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요. 이유라 참가자는 우리를 딱 집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네, 좋았어요. 그럼 송민지 참가자는 우리 팀을 최약체로 꼽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결과로 보여드리는 거죠. 조재호 오... 멘토님 여자 단식의 이유라 참가자를 일번으로 내셨는데 이유를 들었어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웃음> 아니 이유를 밝히셨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같이 못 치겠다. 아, 호라복식을 이게 이유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자기 마음대로 쳐요. 시키는 대로 잘안 하니까. 아 <웃음> 네. 전 경기에서도 조재호, 조혜은 조가 말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는 좋았잖아요. 아그렇 너무 압박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의 컨디션 을 끌어올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온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웃음> 변수는 항상 있, 있기 때문에 아유 아, 아, 오늘 강동우 선수 예. 아, 다써고 예. 다니고 아, 아, 좋아요. 이제 중요한 아니, 상황인데 예. 중계진이랑 그... 출전 선수가 이렇게 기싸 많는 대회가 있는지 <웃음> 정도로 미스리 쿠션이 강동국 멘토도 이제 그 어렵다는 멘토 서바이벌에서 1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월하게 최약체로 조재현 멘토팀과 대진표를 작성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길 자신은 있으신지? 지금 눈빛을 보니까 예, 저희가 한 90% 이길 것 같습니다 오 예. 오 그럼 저희는 10%에 걸어보겠습니다 <웃음> 어떻게 또 당찬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도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쉬는 게 목표라서 집에 집에 갔네 아, 집에 가는 게? 아, 집에 간대 집에 가는 거. 아, 아, 아, 아 여기 도 아, 나옵니다 자. 인터뷰 여기까지 만할게요 다음은 오, 나 너무 무서워. 나 진행 못할것 같아. 너무 무서워. 좋아요. 시작. 자, 하얀색 콩이 강유신 참 여자고요. 유서 참가자의 뱅킹, 강동국 멘토팀이 선공 가져갑니다. 어, 카드 뽑았거든요. 벌써 심각해졌어요. 뽑자마자. 자, 5번. 그렇죠, 또중간거 5번? 5번? 가운데 가운데. 7번. 7번. 7번. 강유진 화이팅! 오, 오. 화이팅 호프도 맞춰왔어요. 지금 그만큼 강동국 멘토에게는 너무 절실해요. <웃음> 강효진 참가자 부드럽게 출발했지만은 돌아오는 키스는 빠졌어. 노란 키스 빠졌고. 대박! 네. 최고 공격 성공하는 강효진 참가자 더블 쿠션으로 가는데 너무 두꺼웠어요. 네, 아, 쿠션이죠. 네, 5 점만 올리고 갑니다. 이제 이규라 참가자 급해요. 쓰리고 시워놓쳐야 어. 되는데 치고 나서 또 급하게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자, 엄청납니다 오. 올라갑니다 자, 몸을 쓰기 시작했어요 몸을, 몸을 오, 딱 왔어요, 득점 2대0을 만듭니다 귀여워. 이거예요 아야 방금 실수로 강동 선수의 머리카락 세개 빠졌어요 너무 아쉬웠다는 거죠. 제가 치는 공들이 뭔가 잘안풀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저를 흔들리게 했던 것 같아요. 오, 좋다. 자. 저... 지금 조점에도 좋다고, 이기했는데 됐어요! 됐어요! 자. 정말 약간의 미동으로 흰 공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 자, 옆 돌리기로 가지 않고 대돌리기로 자, 얇았어요. 그때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어 좋다. 옆돌리기 대회전. 코너쪽 타고 올라오는데. 야! 야! 득점합니다. 야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미세하게 득점이에요. 원래 평상시 테이블 같았으면 조금 짧게 빠질 수 있는 음. 상황이었는데 양익은 주심이 두번 닦았어요. 로 <웃음> 엄청나게 닦더라고요. 저 벤치 시간. <웃음> 어 잘못 봤네. <웃음> <웃음> <웃음> 어, 잘못 봤네. <웃음> 어, 잘못 <웃음> 어, 잘못 <웃음> 어 잘못 봤어. 지금 이 벤치 타임이 강동국 멘토는 투뱅크가 대각선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이단 쿠션 쪽의 공간이 충분히 투뱅크가 쉽게 나올 것이다. <웃음> 결과적으로는 <웃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웃음> 벤치 타임아웃에서 잘못 봤네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실수로 될수 있겠는데요. 벤치 타임아웃 이후의 공격입니다. 와, 자, 됐습니다. 와, 네. 아, 지금 이 부분을 올라왔습니다.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강동 멘토가 이 벤치 타임하웃을잘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과격하게 갔다면 이 포지션이 안 나오거든요 일접구에 음 최대한의 내공에 힘을 빼서 이 대회전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지금 다음 포지션까지 그렇죠 좋은 오 결과로 표정 잘 해주시네요 괜찮습니까? 네오 네. 네. 완벽했어요 저도 할 일은 해야죠 네 완벽했어요 자, 원래 이 중, 당구 중이라는 게 네. 득점이 좀안 나와야 네. 드립을 좀 많이 치거든요 <웃음> 이렇게 너무 잘 쳐봐야 돼. 할 말이 없어져요 칭찬밖에 안 되잖아요. 얇은 이런 모습이 나와야죠. 아, 이런 모습이 ]가요?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경기 10분 안에 끝나면 어떡합니까? <웃음> 방송 분량도 못 빼고. 자, <웃음> 일단은 섬세한 두번친것 같은데. 자, 와, 들어왔습니다. 무지하십니다. 들어왔어요. 아, 왼쪽으로 옆돌리기 깔끔하게 성공했어요. 모기를 그렇죠. 이유로 전개 바깥돌리기를 한번 바라봤는데 일리적구가 키스가 보이기 때문에 그이스는 조금은 뒤로 하고. 음. 근데, 음. 근데 키스가 있다 이런 말을 해줘도 되는가봐요. <웃음> 아니죠. <웃음> 아니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키스가 있다니까 갑자기 안치잖아요 <웃음> 뭐야 지금? <웃음> 이유로 참가자가 고개를 <웃음> 깨우뚱이 했거든요 그 키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지금 심판이 옐로 카드 <웃음> 지금 심판이 옐로 카드였어요 저어요 <웃음> 걱정되시면 이쪽 팀이 할때 한번 키스 타이밍 뭐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니, 이쪽 팀은 제가 말해도 별로 안 듣더라고요 <웃음> <웃음> <웃음>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진행하더라고요 <웃음> 자, 괜찮은데요? 정확합니다! 야! 자,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제 말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역효과! 내 <웃음> 초이스가 자, 당근을 세게 쳐야 된다, 여교과. 그러려고 했거든요? 역효과예요, 역효과예요 역효과 역효과, 역효과다 효 바르면 안 된다, 히스는 어느 정도 80% 이상 네, 우리 팀이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좀 확실히 좀 많이 틀었던것 같아요 오아 아, 오늘 아오 약간 미치지 못하긴 했으면서 강유진 선수가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강유진 선수는 살짝 기술을 넣은 거예요 응. 상단 당점에 투쿠션에서 살짝 휘, 휘어치는 각도를 좁히는 그 기술을 사용했는데 아 이건 정말 아쉬운데요 아 이번 좀 어렵나 보네요 벤치 아, 타이머. 아, 약간 미간의 인상이 있어요 인상을 썼어요 벤치 타임 아웃 저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쓰리 뱅크 칠 건데 음. 한30 정도 떨어지면 딱 걸릴 정도 각이니까 음. 자 쓰리 뱅크를 어느 정도 주문한 것 같은데 네. 자, 저도 한번 봐볼까요? 대략 약한 28.5 정도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 아그주에서 30도라고 하던데 아 그런가요? 네. 자, 3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28.5가 떨어졌어. 본인의 멘토 말을 들어야 된데 제 말을 들었어요. <웃음> 자 이제 여자 단식 11점째기 때문에 강유진 참가자 5점 남아 있습니다. 자 대회전. 자 키스가 조금은 염려되는데요. 자일고와의 타이밍. 자 벗어났어요. 어, 키스, 뺐고요. 키스 뺐고. 들어옵니다. 오늘 키스 빼는 게 정말 예술이네요. 자 아. 역시 이 팀이 네. 대회전을 잘 치는 팀이네요. <웃음> 어. 대회전을 가는데 요 어, 코너쪽 공간이 약간 오. 있는데 아 들어갔어요. 광동 아 어, 어. 멘토도 대회전 잘 잘하잖아요. 그렇죠. 오. 3쿠션 이상의 쿠션을 맞추는 공격에서는 강동국 멘토만큼 성공률이 높은 선수가 없어요 아. 그 3쿠션 이하는 안 되고 그렇죠 <웃음> 좀 그게 조금 약해요 아니, 아니 왜 어시스트에요? 이유라 <웃음> 아, 참가자가 공격하려고 할때흰 공과 빨간 공이 지금 거의 비슷한 위치에 계속 배치가 됩니다 네. 그렇죠 한쪽으로 계속 몰린다는 거는 강유진 참가자가 어느 정도 수비도 조금 은 음. 염두에 둔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음. 아, 또 뱅크샷 갑니다 될 때까지 갑니다. 아, 자, 당근 하... 무조건 세게 쳐야 되는데 아, 아... 세게 쳐야 되는데, 자, 제발 어, 조금 칠만한 칠수 있는 나한테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자, 세 가지의 초이스가 있어요. 네, 알아서 초이스할 겁니다. <웃음> 세 가지 말해도 돼요. 세 가지는, 아니, 세 가지는 돼요. 말해도 돼요! 아, 해도 it. I hate it. 아, 해도 t e it. I hate it. I hate it. I 세요 그건 다알 거예요! 원뱅크, 네. 바깥 돌리기, e 리뱅크잘 고르세요! <웃음> 자, 골라요! t <웃음> 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웃음> 더 복잡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h 중에 하나 t I hate it. I hate it. I hate it. I hate it. I hate 자, 됐어요! 빼면서 득쓰3백쓰리고하네요 아아아 스리맥, 바꿨어요, <웃음> 마지막에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스코어가 8대2이기 때문에 굳이 위험하게 복붙샷으로 가지 아 않고 이제 나머지 2점이잖아요, 음. 아, 1점 1점 따박따박 따박. 점수를 올리겠다, 아. 그 의도인 것 같아요 안전성을 선택했다 와, 이번 배치는 한 7가지가 있네요 <웃음> 아 이제 재미 들리셨어요 이제. <웃음> 아니, 이제 아니, 이쯤 되면 참, 놀리는 순간, 거야. 선생님 이쯤 그럴 거 되면 놀리는 같은데? 거야. 어난네 개밖에 안 보는데 이나머지세개 <웃음> 보지 이런 생각. 더할거 헷갈려. 같은데? 자 길게 단단 단으로 횡단을 쳤잖아요. 이것까지 했으면 여덟 개 했어요. 제가 일곱 개 말한 거는 이게 없었어요. 아, 생각지도 못한 걸 치신 전혀 거군요? 거예요. 전혀 예상 밖에 총이 스라는 거예요. 어, 오랜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이유라 참가자. 자, 계속 포지션에 애매서었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기회가 왔어요. 탈이닝 연속 무득점이었거든요. 자, 신고했습니다, 1점. 음. 들어옵니다, 득점. 드디어 득점합니다. 네. 이제 빨간 공 천천히 천천히 고 경기 풀칩니다. 천천히. 아조재우멘트가 천천히 치래요들었어요 아. 말을. 아. 조재우 멘트의 지적을 따라했습니다. 또한번 바깥 돌리기로 좋습니다 이어서 득점 네. 자 갑니다. 계속해서 포지션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회전은 많이 줘야 돼요 회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득점합니다 <웃음> 아니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줄거 같으니까 제가 미리 말한 거거든요 옆돌리긴 얘기할 수 있으나 뭘 주의해라 이런 거는 편파 아닙니까? 이유라 참가자가 <웃음> 조대우 멘트 말도 안 듣는 제말을 <웃음> <천만을> 듣겠습니까? 저아 <웃음> 아, 아. 그, 코너 쪽에 걸리지 않네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키스 빼면서 아 추워요 아, 아. 조금만 더 두껍게 출발해야 되는데 더블 쿠션 실패 유라 참가자. 자 들어오나요? 오 따라갑니다. 아, 들어갔어요. 따라갑니다. 구대혁 이제 석점차까지 추격하고 있어요. 석점차 이거 또 몰라요? 그냥 그냥 믿고 이렇게 재미있게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키스가 상당히 어려운데 와 뺐어요. 오? 당기면서 장축으로 가는데 득점합니다. 어 이제 9대 7까지 천천히 치니까 득점이 계속 살아나기 시작하네요 지금 배치는 남자 선수들도 완벽하게 키스를 빼기 어려운 배치였어요 아... 그리고 끝까지 회전력을 전달시킨 과정이 너무나 탁월했어요 어, 신기하죠? 아, 저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와이 어려운 샷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위기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점차 자와 회전력을 로 많이 뺐어요. 아... 이제 구대철 주전차. 우리 팀팀리하는것 같아. 손에 땀이 엄청나게 가고. <웃음> 강동 멘토가 손에 땀이 난다고. 진짜 PBA 팀리하는것 같다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조지민미도 땀나시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진짜? 이, 이마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웃음> 아, 티나요? <웃음> 들어! 좋습니다 갑니다. 오랜만에 득점 네. 자 이제 세트 포인트 강효진 참가자입니다 딱한 점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배치 타임 아웃을 써야 되는데 <웃음> 시작하자마자 시작때 없이 빨리 썼어요 <웃음> 아니 잘못 자, 봐서 그랬대잖아요 잘못, 잘못 봤대잖아요 그니까요 네.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시데 <웃음> 네. 너무 긴장돼서 그러셨대요 아또 그래요? 어, 손에 아... 땀이 나고 긴장돼서 저쪽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웃음> 여기 보지 마시고 대회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배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굴러 갑니까? 가능해요 회전. 오. 자, 말리나요? 말려요? 자, 마지막까지 볼까요? 자, 들어옵니다! 이렇게 강유진 참가자가 첫 번째 세트를 따냅니다 이제 강동궁 멘토팀 대 조재호 멘토팀 2세트 혼합복식입니다 멘토와 함께하는 경기가 되겠고요 조재호 팀에서는 조재호 멘토와 송민지 선수가 그리고 강동궁 팀에서는 강동궁 선수와 전지우 참가자가 함께합니다 자 대회전으로 갔는데 키스가 빠졌어요 키스되면서 초고 성공합니다 네. 또 재밌는 게이두 팀의 조합이 비슷한 게 멘토랑 두 명의 참가자가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두 참가자 모두 밀레니얼 세대예요 음, 2000년대 2000년. 이후 출생자입니다 그렇죠 네. 오, 오 참가자가 2000년 생이네요 네. 출발 좋네요 하, 사실 조재호 멘토도 인터벌 빠르게 유명하거든요 빨빨리 칩니다 자, 이전 제 뭐지? 오, 백파로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와, 아, <웃음> 아 공간이 있었나요? 아 <웃음> 야, 원 쿠션 이후에 준비에 딱예 얘기했거든요. 오, 오, 오, 멋있었습니다. 송민지 멘 어, 참가자. 멘토는 멘 멘토는, <웃음> 멘토는 조지오 멘토인데 좋아하는 당구 선수는 이승. 오, 어, 에사이로 빠지네요. 공간이 오! 있었군요. 자, 자 이제 강동국 멘토가 나옵니다. 두 점짜리로 시작합니다. 자 어중간해요. 일단은 어중간하게 출발했는데. 자 흘러가요. 워낙에 테이블을 잘 닦아가지고 틀러지는 않아요 <웃음> 지금 이번 세트 조저 멘토 팀은 무조건 따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탱크샷 자. 오... 오 밀려요 오! 오! 오 이게 웬일입니까? 저 때문은 아니죠 그 뭐야 같긴... 이 씨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웃음> 지금, 지금 욕한 거 아니시죠? <웃음> 저보고 한건 아니겠죠? <웃음> 아니 근데 긴장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아까부터 계속 김혜사 회원님이 이쪽을 안 쳐나봐요 <웃음> 강동국 멘토가 앉은 이후부터는 계속 저만 보고 얘기해주세요 <웃음> 저쪽 좀 바라보세요 저 여기 좀 여기 좀 바라보세요 <웃음> 자 <웃음> 고민이 많아요 다 네. 자, 밀렸어요 자. 초반에도 살짝 집중을 못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나오고 해서 느리겠지만안돼 큐를 네. 큐를 턱 잘라야 돼 어, 맞아 아 큐를 자르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자르면못 쓰는데 큐를 <웃음> 지흐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자오 들어가나요 오, 오. 간바르차로 벗어납니다. 아. 자 엘로카드 하나 받았어요. 네 엘로카드. 언제가 받을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좀 늦었다 싶었지만은 한 번만 더하면 레드 카드 레드 카드입니다. 자들어니다들어갑니다 아, 방금 보셨습니까? 얇은 두께를 선택하면서 완벽한 키스를 뺐어요. 음. 그러나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찍어주는 아... 그 센스. 또 그런 걸 집어내는 정확한 해설. 보통 선수가 아니에요. <웃음> <웃음> 보통 강인한 <웃음> 선수, <웃음> 보통 선수 <강인한 저희> 아니에요. 아까 떨리기, 아떨기 조언을 도와주... 해줬어요. 와, 연속 득점갑니다. 이렇게 역전에 성공합니다. 강동국멘토팀사대삼한점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그냥 믿었고 무조건 우리는 2대 0으로 이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믿고 있었어요 얇은 두께 자 마지막 회장이 부족해요 칠 생각이 없었어 <웃음> 돌리기 맞히는 거요 아아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가네요. 나이스.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직접. 역시나 바깥 돌리기 그 배치를 빠졌어요. 아, 맞네요정확 가네요. 자, 이제 조금 더 진지해진 표정의 조조멘토 돌리기 부드럽게 짧게 갈것 같은데 곧바로 가죠. 네. 득점합니다. 발카 돌리기 빠질 곳이 없죠. 들어갑니다. 들어니다내 네. 새끼 너무 잘한다 이런 느낌. 예. 네. 되게 뿌듯했어요. 한 점차까지 추격합니다. 성공 동점. 그렇지. 침 없이 갑니다. 자, 시원하게 옆돌리기 특점선공 <돌리기> <들어와요. 선거>. 6대6 <돌리> 동점이 됐습니다. 상대 팀이 저 합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아, 모든 경기가 그냥 가는 경기가 없어요. 자, 원뱅크를 넣지 않고 아 다시 또 풀어냅니다. 옆돌리기로 네. 다시 한 번. 음. <웃음> 자. 다음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 그렇죠그멘토가 네. 치고 나서 본인이 고민을 약간 해주셨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그 다음 곡 배치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그만큼 지금 이 배치가 쉽게는 보이는데 키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음... 그때는 진짜 막 긴장하면서 오히려 손막 이렇게 꽉 쥐고 막 그렇게 본것 같아요 오. 맞아, 진영? 진영? 진영? 진영? 진영? 들어가네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적정합니다. 들어가네요. 오존 보여주고 진영. 있습니다. 진영. 지금 무섭게 후반에 역전에 성공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역돌리기 나오죠? 자, 바로 스리쿠션으로 공략인데 오. 예. 네. 득점하죠. 4연속 득점. 불 붙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초반에 합이 좀안 돼서 잘안 되다가 나중에 컵이 조금씩 맞으니까 좀잘 풀리지 않았나 싶어요. 6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9대 5개 스코어. 스코어. 9대 5개 스코어. 9대 5개 스코어. 옆 돌리기. 자, 키스 완벽하게 빼고. 정확하나요? 빠질 네. 것이 없습니다. 아 의성어를 하고 계시죠? 어? 좋아, 됐어. 가자. <웃음> 아, 됐어가 네. 가자얘기 가자고, 들어가자고. 돌리기로 성공합니다. 성공하네요. 자, 네. 좋아요. 방 들어가는데요. 라인 좋습니다. 접점. 달아나자 다시 또 따라붙고 있는 강동국 멘토팀 10대8 이제 격차는 딱두점 차. 자, 키스 좀 뺏고 와! 좋습니다. 1 1대9까지 한 점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자 조재호 멘토팀이 8이닝에 4점을 뽑아내자 이제 강동구 멘토팀도 3점을 또 다시 뽑아냅니다 그렇죠 뱅크샷 오. 아 이게 빠지고 말아요 아 이번 큐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또 달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치 받아냈고 풀어내고 있는 네. 두재호 선수입니다 뭐 이길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했고요 네. 자옆 돌리기 짧게 공략한 포쿠션 공격인데 네아 좋아요 들어갑니다 자, 회전 빨간 공은 쭉 올라오고 자 득점이 되면 네, 득점 또한 번의 바깥 돌리기 네, 들어갔어요 득점합니다 3연석 득점 끝내 끝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night. g o 했습니다 제가 이이 o o 리를 쳐야 되는데 배치를 보는 g h 막 가슴이 떨리고 g h t Good night. g 지 o d n i g h 자자자자자. n i g h 어 Good n 어 g h t Good night. Good n i g 가 t Good night. g 하긴 했구나. 아무것도 못하진 않았구나. 조금이라도 해냈긴 했구나. 근데 뭐 온도 실력이어가지고 오늘 돌아버리겠는데 이거 <웃음> 어우 뭐, 머리 아파. 어. 멘토님 승리했습니다. 450만 원의 상금이 그오게 됩니다.